위에 지금 어 이거 너무 뚫려 버리겠는데? <웃음> 어 뭐? 보여! 벨디 아저씨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. <웃음> 아 죄송합니다. 제 힘이 너무 세서 이게 집을 부셔버렸네. <웃음>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망나뇽입니다. 자, 이 망나뇽으로 사용할 스킬은 용의춤과 영리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진입 물건은 키메머리띠맹공 덤벨, 볼 서포터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사용할 거예요. 자, 배틀 아이템은 탈출 버튼, 에나비 꼬리, 스피드업, 둔화 스모크, 암병통치제 꿀가속장치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 골라서 가시면 될 거고요. 저는 이번에는 홀가속장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막난용으로 오늘 할 빌드는 계세요? 아, 안 계시구나. 아, 그러면은 당신의 집을 부숴버리겠어요. 하는 벨트 막난용입니다. 자, 그럼 벨트 막난용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벨티망라뇽은 아안 아. 막을거야 안 막아 왜냐면은 느낌 막아도 되거든 골로로 가자 아주 좋아요 아래쪽이 세명인데 무시해 그냥 한 번만 아 뭐하냐고 진짜 나무 아 이걸 내가 해야 돼 그걸 나무야 진짜 아왜그러는거 아, 나무 때문에 되는 거 하나도 없어. 아, 왜구르기야 아, 진짜. 아, 선생님들. 저 너무 힘들어요. 킬리아? 킬리아, 킬리아 때려. 벨자듯이 혼내 줘야 돼. 내가 먹지 못했어. 아, 진짜 개구리가 아무것도 안 해. 정글러가 왜 나보다 레벨이 낮아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어 피해 주고. 애써 일로 와, 일로 와. 어 궁수, 궁수, 궁쓰라고아 이등, 이등. 여자시가어 이등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와. 잡았어, 잡았어. 됐다, 됐다, 도망쳐, 도망쳐, 도망쳐. 뭐 제... 해야지? 아, 아니 지금 썬더는 버리면 안 되지, 얘들아. 아뭐 하는 거야 도대체? 잡아 잡아 깨딱지야 잡아 찍어 나 이제 됐어 됐어 이거야 나 바로 꼴쟁이 한다 시작부터 꼴쟁이 한다 자, 탭했고 자골 2개 넣어주고요 완벽하게 만족해요 야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다 진짜 야야펜터맞 진짜 너 너무하다 진짜 이건 아니지 찍어 일로와 여자씩 일로와 어 일로 와 너도 일로 와나신룡으로 지나했어 이슬슬 아저씨만 대가고 있다고 죽당 여자 씨가! 진짜 어디 까불어 자몇골넣지 몰라 몇 골은 없나 지금 많이 넣었어 나안 내려갈 건데 때려죽여도 안 내려갈 건데 아 킬가드도 내려가야지 아 뭐야 도망치 도망치 킬가도 잡아줄 거야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 몰라 자 나이스 좋아 이거 잠깐 이거 안 넣어 이거 안 넣어 제가 넣을게 자 좋아요 됐다 이제 백두 아저씨가 등장했다 <웃음> 베티 아저씨가 나타났지로 좋아 자 바로 내려가지 않고 또백두 한다 무조건 백두만 한다 <웃음> 어, 세상 행복한걸 이리로 나와 어디가 어디가 여자씨가 어디가 들어가버렸는데 떡떡 안녕히 계세요. 아 저는 어, 벨트 아저씨. 아 안녕히 계세요. 아 몰라 나는 도망갈 거야. <웃음> 어또 밑에 가서 떡떡. 아 아니라 잠만 보 안녕. 택떡 <웃음> 하나, 둘, 여섯. <웃음> 자밑쪽으로또 가고요. 아주 좋아요. 위에 지금 어 요거 넣으면 뚫려버리겠는데? 오 <웃음> 어, 뭐? 와뭐뭐 이리와 벨티 아저씨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<웃음> 아 너무 좋아 아, 벨티 아저씨 안녕하세요 딱딱 아 죄송합니다 제 힘이 너무 세서 이게 집을 부셔버렸네 <웃음> 아, 벨티 아저씨 일도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은데 아 재밌는데 아 좋아 아, 돌려 돌려 아, 계속 돌려 <웃음> 얘네도 벨티한다 얘네또 이제, 백도 한다. 야, 얘들아, 내려가야지, 뭐 하는 거야. 아니, 좀 너무하잖아. 불쌍하잖아. 어시? 어시? 어시? 어시? <웃음> 아, 너무 재밌어. 어떡하냐, 이거, 진짜. 아, 너무 재밌다. 대자 넣 필요 없어. 소면 많이 넣으면 돼. 아래쪽 부셔버릴까 아래쪽 부수자 좋아, 좋아. 벨트 아저씨가 이놈 해줄 거예요. 아! 아! 자, 그렇지. 안펠리스 좋아. 안펠리스랑 같이 백도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? 저거 밀어 넣어 줄게요. 지금 밀어 넣는 거는 라스트팡 느낌으로 할수 있고요. 이걸 또 하게 되면 썬더도 먹을 타이밍이 생기거든요. 이거 못 막으면 점수 40점 들어가는 거야. 근데 거기 한 명이 만약에 50점 되고 있는 애가 따라 붙는다? 그럼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. 자 그냥 저는 로토무만 바라봅니다. <웃음> 나 이제 가자! 가자 얘들아! 돌격하라! 돌격해! 얘네 이거 어그로 끌 수밖에 없어. 킬가라도가고나 이거 썬더보면 돼요. 아이고 벨트 아저씨가 다박살내버릴거예요 벨트 아저씨가 다부셔버릴거예요 일로 오세요 어야잠만뭐뭐뭐뭐뭐 뭐, 뭐, 뭐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벨트 아저씨 또 왔어요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 벨트 아저씨 또 가요 벨트 아저씨가 왔어요 <목소리> 아 맛있고 자, 야벨간이나라 이거 집을 부셔버리는데 놓고 한방으로?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아저씨가 또 와버렸답니다 <목소리> <아악. 목소리> 해피니스 만 없었으면 이겼다 이거 아? 아 나쁘지 않았어요 1분 동안 우리 팀이 방어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거 둘이서할수 있을까?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아 뭐해 나 살아나서 바로 위로 갈 거거든 자 갑니다 자 좋아 이거 아래쪽도 가야 돼 아래쪽도 가야 돼 뭐? 뭐? 아 푸끄린이 저게 노란 푸끄린이 아니었구나 아 그래도 이겼다 야 나쁘지 않았다 진짜 나쁘지 않았다 좋아요 벨티박란용벨치 아저씨 벨치 하려다가 적팀 다 박살내버리는데? 자 일단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만 7점 아 그냥 준수한 나쁘지 않은 데미지고요.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포켓몬 유나이트는 골을 많이 넣는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? 자 200점 220점 넣었으니까 이거는 호롱이의 캐리로 끝이 났네요. 자 이번에 플레이한 벨지막나용 어떠셨나요? 어,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저거 탑이 아 아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, 솔직히 위에서 터뜨려주면 아래가 편하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.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